무슨 소리? 전혀 화면이 안 나오네. 전 와우! 아... 뭐야 이게? 전혀. 만약 전혀. 스테이지 전혀. 이동을 네. 하고 싶다면 화살표 눌러.. 어?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이런 미친 맵.. 미친 맵을 다 봤나?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 오! 앙! 아! 아우! 고네비장 친구 구워봐. 이게 8성의 사망. 아,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오로지, 오로지. 자, 일단,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이 아, 길이었다. 음, 나이스. 아! 아니네. 자, 일단, 다시 이쪽으로 간다. 아니, 아직 지하 1층인데도 지상으로 못 가고 있어요. 아, 제발 비켜 케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오오이이 오케이, 아이 오케이, 오케오이 아 오케이 알았다 진짜 알았다 오케이 처럼 시작 이쪽이 아니네? 오케이 기쁨이 너무나 좋아요 마마미야 컴마컴마컴마디기노 기쁨지 남은 다 좋아 좋아 알라 저와, 저와, 알라 후후 맞아, 맞아놨다! 저 흰순들이 있었... 잠시만, 여기 출구 아니었죠? 참, 여기서 나가려면 아무래도 더 가봐야겠는걸? 더 가봐야 한다고? 뭐, 미친 구 아니야? 체크포인트 눌러! 에? 아 체크포인트, 네. 오케이. 체크포인트! 네, 모니터 한번 봐, 모니터. 모니터? 아, 이거? 응. 음. 내가 고잘하지 내가! 하 오케이. 이제 커플 안식은 우니부터 안쓰는구나 흐릿! 파이브 커플 그렇다면 저쪽으로 가면 안되고 이쪽으로 가야겠죠잉? 에헤이! <웃음> 오! 나이소! <웃음> 어 갑자기 잠두야 아아 까요 어 쓰하 모두 오랜만이에요 아 뭐야 너무 맛있단다 한입만 먹어보 아아아아 맛없어 아까 방송 캐스팅하고 보낸다 오케이 으으으 거트 아저씨 가있 н а 아 a b c o 아 i n g g e t o m a Gooigi s e r p a s o Gui 맛좌� b i 가져 g o v prii k h a r o p gibi dan h 너무 맛있단다. 안 먹어요. 어허 어허 뭐나이죠 네, 과자 안 먹어요. 과자 안 먹어. 어어. 그네 어어. 나 쓰가영. 지금이야어 어? 뭐? 쓰가영. 나새우에 죽었었어. 에? 아 이거 위에 보면 되는구나. 에이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와우. 어 아, 스파이더맨 뭔데? 쇼핑 세터를 빠져났다. 어라 나가는 길이 아니었고 하나 왜 이리 복잡하지? 빨리 탈출하자. 오케이. 뭐야 뭔가 다가 뭔가 오는데? 온다고 발소리가 들려요. 아 어디서 이거는? 이거야 아니네? 잠 눕들 버쳐. 어떻게 버쳐? 이거 문맞아 아니잖아. 맞습니다 맞어. 그래 맞네. 미안. 이러서. 이러서. 야 가봐. 아! 가봐. 빨리 가보란 말이야. 가봐 얼른. 가 얼른. 가란 말이야 얼른. 나도 무서워. 일단 탐구일 뿐이야 탐구일 뿐. 가세요 얼른! 에개세 아니, 에라 몰라. 문이 닫혔다. 맹! 호호. 살려줘. 여기 맞네. 근데 안닐 수도 있잖아.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머니? 불을! 키... 아! 호호호호 불을 켠다. 오케이. 혼전 동에 싫는다. 왜 어, 이렇게 무서워. 1인칭 오케이. 불을 킨다. 안 되네. 오호호.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방금. 아, 검은 조직 아니. 불을 킨다. 안 되네. 이쪽으로 가야지. 병원. 백병원. 아니.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 이, 이, 이거 뭐야 몰라 버튼 눌러 개무섭노 딱 한번만 살려주세요 오탱 땡크 땡크다 어, 나갔어? 아니 어떠한 공간으로 이동됐어 도라이버 안돼 도라이봉도라이봉 살려줘 뭐 이거 탈수있다 안된다. 이거 싸발. 그릇 종쳐. 아니. 어디선가. 누군가예. 백병원. 이걸로 뚫어. 안되네. 어디로 가야 아, 네. 센세이션. 아니. 레드. 이걸 이 강목을 한 대때 후려치면 안돼요? 왜다왜 왜 죽었노? 내가 죽였나? 아닌데 아니 스가 형 이거 너무 억지인데 이거 죽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안 죽였다고 스가 형이 죽인 게 맞아 아니야 나 범인이 아니에요 이거 여기다 끼워 안돼아 설마 아까 이걸 여기에다가 끼우는 거야? 맞나? 어 맞네 젠장 그러니까 세개다 찾아야 된 거잖아 이런 사발! 이런 사발면, 맛있어. 버튼! 아무것도 안생겼다 열려라 참치! 열려라 참깨, 안 되네. 아무 반응도 없어. 어, 어 뭐야, 뭐, 뭐, 뭐, 뭐, 뭐, 아, 아까 그거구나. 이 송곳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휴먼? 알려시라요 나 여기서 나갈래요 열려라 참치 안되네 열려라 참께 어.. 참. 저... 스가요 여기 이 스테이지 어떻게 깨? 아 몰라요 <웃음> 오! 됐어 나 지금 탈출.. 이케 이케아 오케이 열려라 참치! 이거 뭐야 열어 안돼 열어 안돼 뭐노 이거 누구 계세요? 에이, 도라이야 아니, 도라이몽토가 있어, 너무 래요나있어 아, 이 개자식아 어? 어? 은지금못 가겠어 너무 무서워 나 돌아갈래요! 아니, 아 이쪽 지금은. 지 에? 지은아 에? 아, 인정 오케이 앞에서 진짜 무서운 걸 이겨놨니 화나는 잘라고 하느님, 우처님! 저에게 빠워를 주세요! 야, 그 아저이 게임하는 뷰카이 와우 여기 왜안 열려! 왜안 열려! 이언니케아 내가 사실 규모는 막아뒀다 잔도 죽여 어문 열어! 오케이, 어우 깜짝아 누구세요? 오겠어요? 이봐 이곳을 어떻게 찾아온건가 찾아온 이곳을 위험하다네 당신들은 누구죠? 이곳을 탈출할 방법이 있나요? 시작한다 그래 있지 여기 탈출하네개 퓨즈를 차... 아 배터리 퓨즈가 배터리인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한더 알려주면 알려주자면 퓨즈를 끼고 문을 열었을 때 절대 뒤돌아보면 안돼 오른쪽으로 최선에 달려 알겠습니다 조심하게 잠깐만요 저 하나 더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들은 누구죠? 우는 우리 이곳에 연구원을 파견했지 지금 우리도 쫓기는 신세지만 왜요? 이곳에 우리말고 우리 다른 그 녀석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 녀석이 누구예요? 어디에 있죠? <웃음> 어? 어디 였어 어디 였어 이구역의안전을위해 동면시킨 살인마가 탈출했다. 아, 아까 그게 그 기계가 언제 어, 여기서 탈출하기 바라네. 우리는 여기서 손을 쓸수 없으니 자네라도 살아남게. 이런 개새! 혼자 살아남으려고. 혼헤헤 <웃음> 혼자 살아남으려자는아남으 없지. 어! 어! 봤다! 왜 못들어! 왜 못들어! 어! 으치 어, 일로와! 죽여버릴거야! 뭔가 켰다 불 켰다 오케이 일로 와 짜샤 망치로 뚝갑 해버릴 거야 나오기만 해나 지금 아 앞... 너무 무서워 나오기만 해봐 망치로 뚝갑 해버릴 거야 이쪽에 문이 있나 없네 야 살인마 나랑 안판 붙자 귀신이 아니란 걸 알았다 오케이 살아있는 인간이면 무섭지가 않지 <웃음> 망치, 망치 나가신다. 안 되네. 할배 나가신다. 오케이, 오케이. 퓨즈 하나 더 찾아고. 이게 뭐 있나? 어, 그렇지. 열쇠. 오, 나이스 어이, 너무 잘해. 으흐. 블루, 블루. 좋았어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찾으면, 데이, 고 그리, tie 데이, go. 케이 오케이 k a t h i r o y o u p o o n a y o 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살인마 나오겠지? 걸어지? 오케이. 망했네. 아까 박사님 뭐라고 하셨지? 오른쪽으로 미친듯이 달리라고 했나?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오른쪽으로 미친듯이 달려라. 오케이. 여기가 달리는 키가 있어요? 없는데요? 어머, 어머, 머 일단 쭉 가는 거 아닌가? 자, 일단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 아 무서워. 백제견. 달려오라, 달려오라, 달려오라, 달려오라, 달려오라, 달려오라, 달려오라, 안에 불타 달려오라, 달려오라, 달려오라, 마구마구 달려라. 싫어. 못 보겠어요. 난 너무 무서워요.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오오오오오 누가 온다? 누가 와요? 누가 와요? 누가 와요? 누가 와요? 근데 안 보여. 누가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와요! 누가 와이요! 어어 근데 아무도 안보여 나안해지 게임 공포게임인데 어어 누가 온다 누가 와이요? 누가 와이요? 어어 어디지? 어디지? 안보여 오케이 오케이 살려줘요?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아무것도 안보여 사 살이 막온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손 자는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망했다, 망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죽은먹습니다 살려줘라! 딱한 번만! 나를 살려줘! 죽었어요, 블 딱, 출구를 몰라서 죽게 생겼어! 안녕오세요 근데 살이 막을 왜 안오지? 어 리듬감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이 마 못오죠? 어헤 존나 야구르죠? 에헤 어헤 어 맹구 맹구 오케이 어? 앞에 블럭에 막힐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아니 너? 잠깐 이거 위로 올라올 수 있지 않아? 어? 살이 마 존나 멍청하죠? 나는 저희들 안지어요 에헤이 야, 야걸르지 야걸르지 헤헤 헤 뒤에 봐봐 뒤에 왜? 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앞으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놈 올거야 근데 난안 나갈거야 여기서 총버 타기 오케이 오케이 에, 에, 에. 으 그래도 나가야돼 아니야 가만있어 나가야돼 아니야 어 내적깔 헤킹을 다섯 어떻게 해야할까 나갈까? 나가지 말아야 할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쓰레기를 켜고 수강 앞으로 가게 될 거야. 아 잠깐만 앞에 살인바가 있어요! 바로 그 계단 아. 앞에! 아! 아! 이체험에 강제 퇴장 당하였습니다.